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헌터파이 입니다 자 여러분은 영가시가 굉장히 많이 산다는 곳으로 가서 오늘 영가시들이 전부 다 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영가시들이 술 안에서는 살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랄한 영가시래끼들을 지금 바로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잡는 곳이 부산이다 여기서 6시간 동안 운전 론나 해야 돼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굉장히 영가시 많다 그래서 부산까지도 내려와서요아 맞다 마스크 롯 같죠 추베르 추베르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저 혼자 잡장 있습니다 오늘 특별게 두부 계십니다 자 바로 어, 에? 잘 지냈어? 아, 됐어 랠리예요. 아, 애거 맛사님. 만수기. 금 만수기가 뭐죠? 뭐? 만수기? 아돌리 라일. 이게 뭐죠? 연가실 잡기 위한 도구. 보통 잡을 때몇 마리 잡으세요? 5분에 다섯 마리 걸로 잡으니까. 아, 아, 진짜로. 5마리. 저는 5일에 한 마리 잡는데. 그때 저희 섬가 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 못 잡고 저희 뭐 했어요? 1박 2일 동안 섬에서. 그때 ]에서? 좋았잖아요. 리발. 지금 바로 이쪽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관식다 뒤졌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물이 다 얼었습니다 저기 저런데만 살짝 있고 저쪽에도 전부 다 지금 물이 얼어 있는데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레그 박사님 믿고 왔는데 이... 레그 박사님 물이 얼었잖아요 양지 바른 곳으로 가면은 저기 또 얼음이 녹아있다는 사실 사실 요새 밀고 있는 유행으로 하는데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쓰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웃음> 만스 <웃음> <웃음> <웃음> 괴롭겠네 얼음을 조금 깨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돌 한번 던져볼게요 파이어 행동을 낼게요 오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자차나 그 자, 파이어 인더홀, 대라 때다. 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연가시 있어요 지금? 보인다고요? 여기 여기 연가시네. 저기도 있네. 와 여기 연가시 진짜 많다. 나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지금 만질 수가 없는데? 그럼 야, 일단 저쪽은 깰수 있거든요. 저쪽에 하면 되요 파이어 인더홀, 오케이. 와, 물이 흐려져가지고 연가시를 찾을 수가 없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뭐 든다. 저렇게 뭐 든다. 저렇게 너무 큰거 드는데? 어 여기 낡은 거 같아요 오, 여기 한번 깬 다음 떠볼까요? 라삭라삭라삭 터프하게 해주세요 터프하게아와오와 영가씨가 네, 뭐라고 저희 평균 나이 32일 되나요? 먹으실까? <목소리> <웃음> 아니 잡았어요? 진짜로 거짓말 왜 이렇게 작지? 어 맞네 야, 어 맞네 태그. 맞네 태그.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진짜 많긴 한가 보다 그죠? 오늘 생취통 안 가져왔죠 오늘은? 오늘은 많이 잡는다 그래서 일로와라 이뽀지 래기야자 오늘 아이스박스 가져왔습니다 넣고코 넣어다 아, 어 그거 내껀데 스야이래기야나 다시 열어서 다시 할 거야 손 주세요 네. 내꺼야 넣고 닫아 귀엽다 예? 럭 아, 같네 자 여러분 지금 동면중 이어가지고 가만히 있는거 같은데 아마 이제 조금 풀리면 스스로 움직이긴 할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한 잡아볼게 요다다 자 에가 바사님 나... 아무 소식 없으세요? 차현승 차현아 거짓말 어 안보이는데? 이게 무쌓 썰미가 굉장히 좋아하네 아 역시 영가시 눈. 아, 어? 팔젖을것 같은데요? 할수 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한 20cm 남았어요 20cm 우와! 야! <웃음> <웃음> 자 이미 젖은거 젖으시죠 어? 야, 야, 진짜 영가시다 영가시. 연가신. 와, 이거는 아까 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데. 이것들 괜찮으세요? 연가씨들은요 결정장할때 모여가지고 뭉텅이로 이렇게 잠을 잡니다 어? 그럼 오늘 뭉텅이로 볼 수가 있나요? 아볼수 있습니다 우와 손 엄청 힘든데? 우와 손 한번 닦으세요 두 번째 연가씨 바로 키아 얘네가 여기 동면 중인데 안 움직이나요? 그러면 수원이 좀 올라가면 움직이나요? 활발히 움직입니다 활발히 움직여요 활발히 먹겠습니다 하나 자여러 낙엽 같은 거 그냥 쫙쑤어가지고 저런데 담으면영 연가씨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잠깐만 저거 뭐야 와 연가씨다 연가씨 야 여기 진짜 연가씨 많네 여기 박사님 이거 <웃음> <웃음> 봤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해돼 네. 한번 제가 평가 한번 해볼게요. 넣고, <웃음> 다다. <웃음> 잘했어요. 2점. 자, 계속 한번 뒤져볼게요. 아,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원래 내가 겨울에는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 어? 나무 버려. 다음 낙엽 한번 퍼볼게요. 요 포인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돌로 한번 깨볼게요. 아, 방금 개터프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엽벌 여기다 옮길게요 포토파님 네 골보입니다 골보입니다 <웃음> 아런던이 <렁덩이> 골보예요?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웃음> 뭐야 잡으셨어요? <웃음> 이야 <웃음> 아, 근데 왜 이렇게 아, 다 뭐, 작지? 그니까 다 작죠? 좀큰놈 해야 되는데 <웃음> 뭐야 또 있어? 아직 넣지도 못했는데 아! <웃음> 얘는 왜 곰팡이 폈네 연가시 봉지 연가시 봉지 연가시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무. <웃음> 야 얘는 진짜 곰팡이핀 느낌입니다. 곰팡이 핀 느낌이다. 어, 말고 곰팡이요. 킬. 오얘두 마리 다 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다다. 다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낙엽 있는 곳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요 바로 깨볼게요. 아잘안 깨질 것 같다 여기. 자한번 세게 빵 이래야. 깨야 될것 같은데. 좀더깰까요 오. 오. 너무 터프한데? 빨리. 기대하세요. 괴롭겠네. <웃음> 이제 그만 깨. 괜찮아. <웃음> 버려. 자, 버려. 자, 낙엽을. 싹, 다빼게요 싹, 다. 이 낙엽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린 도와주세요. 한 마리만. 한 마리. 거짓말, 거짓말. 아, 진짜. <웃음> 세 살만 어렸어도 큰일 났다. 근데 진짜 낙엽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뭐야? 어, 뭐야? 어, 개대박. 와, 도살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살아있는 거 맞죠? 아, 진짜 이렇게 뭉쳐있구나. 어, 이거는 나 이거는 나무님 아니에요? 너무 굵은데? 네. 내 거랑 비슷한. 근데 왠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저쪽도 한번 볼까요? 야 일단 이거 대박이다 역시 한건 하셨네요 에그마사인 포인트가 정확하시네요 이영가시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어 뭔가요? 만수기대롭같네너 만승이... <웃음> 지금 벌써 한열마리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잡았으니까 나눠주실 거거든 아, 아 그러냐 그럼... 저 그때 저한 마리 주셨죠? 영가시 도둑 오늘 제가 한 마리 드릴게요 <웃음> 다다 일단 포인트를 아시고 이제 또 바로, 바로 옆인데 상황극을 되게 그냥 찍으면 되지 왜 저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찍어요? <웃음> 그러니까 이상해요 개박치네좀금 신발 벌써 앞부분도 저분저주셔 가지고 어. 허벅지도 좋으셨네. 왜 이렇게 더럽지? 누가요? 바지가요? 사람이요? 뭐? 응? <웃음> <웃음> 오, 까비 까비. 나 이거 봤어요. 다른 포인트 혹시 또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신가요? 저기 아까 여기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뭉텅이 또 나와라. 제가 맨날 연가 씨 하실 때3일에한 마리씩 쳐잡고 이랬는데 여기는 무슨 한분에 이렇게 많이 잡다니. 부산으로 이사 올까?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갈게요. 안 깨져요?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닭폭 리발레기야. 아. 아, 아안 되네요. 여러분, 영가시 잡는 평균 나이 33세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어? 이거 반딧불이 애벌레 아니야? 아, 니 아니구나. 뱀잠자리. 아, 뱀잠자리. 단백질이죠? 비밀 포인트가요? 있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있을 것 아, 같은데? 에? 가위바위보세요. 여기 건너가자고요? 네. 저기 물이 흥건한데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물이 얕아가지고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 지낼게요. 바이바이보! 와! 바이바이보! 와! 가위바이보! <웃음> <웃음> 잘 가시게.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어, 뭔가 지직 <지식> 소리 나는데 <웃음> 아니요. <웃음> 알겠습니다. 다 하셨는데 <웃음> 저만 안할수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여기부터 가시는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웃음> 리발레키야? <웃음> 자 봤는데 두분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제가 좀늦늦 이런 것도 보러 왔습니다. 오. 이시오 <웃음> 오. 평균 32세 보고 계십니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체질 끝났는데 저희 한 그래도 2시간 했죠? 2시간 안 했나요? 두 시간 안 했어요. 한 1시간 반? 1시간쯤 한거 같은데 왜 자꾸 반이나 줄었네 30분쯤 한거 같은데 이거는 야 뭐야 오얜 굵기가 엄청 굵어요 진짜 다른 다르... 이게 연가시 그연가시요 어떤 연가시인데요? 만숙이 <웃음> <웃음> 여러분 아. 만숙입니다 만숙이 자 그러면 연가시 분배해야죠 이제 나 태연가시 연가시 분배 처음 해보네 <웃음> 한 번만 가져가겠습니큰거 하나 가져가시겠다 그런데 몇 마리 필요하세요? 저 많을수록 좋죠 나도 그런데 가위 갈 가위 갈면서 한 마리씩 가져. 위 1보 아. 거기 한 마리 가위 마위 보 아. 1보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바위 보 가위 보 에이베이브? 어? 아! 아! 아! 어! 어! 어! 아! <웃음> 저 그냥 네마리만 주세요 <웃음> 막 끊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잘 풀어야겠다 안, 근데 뭐 한마리만 풀면 <웃음> 되잖아 한판 이기셨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웃음> 예? 이야요요 커요 커요 어 감사합니다 한마리 더 드릴게요 아 서비스 네. 여러분 저는 들고 바로 강원도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만 쓰기. <웃음> 집까지 몇 시간 걸리세요? 20분? 전 5시간 반. 리발라삭 여러분. 영가시를 잡으러 왕복 11시간 거리를 갔다 온 렉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그 박사님과 정부르니 덕분에 영가시를 잡아왔습니다. 오, 헉? 얘네 다섯 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지금 여기다 뭉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네가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술에 넣을 건데, 그러려면 이렉기들이 팔팔해가지고 술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온으로 맞춰가지고 다음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를 잠깐 하루 정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영가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너네 운 롯나 좋다 딱 하루만 영가시 여기 한번 부어볼게요 와우 얘네를 하나씩 살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얘네를 세게 풀면 실처럼 그냥 끊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이못 풀겠다 버려 던져버려 자 그리고 여기다 나머지 물을 보충해주고 어? 얘 하나 길게 나왔다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법규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산소공급기 요거를 여기에 떨구고 바로 파이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영가시 파라다이스 왜 너도 보고 싶어? 어때? 너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니? 손왜 여기 가지런히 올렸어 자 그럼 이렇게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만 여기 한번더 보고 내일 저렇게 드릴 들이... 아 이제 좀 살만다 할때 바로 누여버릴게요 내일 봐요 나강나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전부 다 지금 풀어져가지고 움직인거 보이시죠 이 연가시들을 이제 싹다 술에다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술을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다섯 가지의 종류별로 보수별로 치밀하게 다 준비했거든요 아래쪽을 보시죠 맥주, 막걸리, 와인, 로즈 요거는 바로 꼬량주 보시면은 도수가 5도, 6도, 13.5도, 16.9도 이거는 여러분 몇 도인 줄 아세요? 50도 리바 한 잔만 먹으면 저는 바로 자 그래서 연가시들을 하나하나하나 넣어볼건데 여기에 연가시를 손으로 직접 풀어보면서 개수를 세볼게요 자 오케이 한 마리 와 얘는 아예 여기 또아리를 틀어버렸다 또아리 튼거 보이세요? 이 또아리 풀게요 옳지 레이야 여섯 마리 그리고 마지막 이게 완전 진짜 대원영가시에요 여러분 보세요 와 이거 굵기가 손가락이라 대충 비교해 보시면 은 굵기 어느 정도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곱 마리가 있고 준비된 술은 다섯 가지인데 조금 애매한 바든걸 보이는 술에는 나머지 두 마리 후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선수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알코리 제일 작은 맥주 레기부터 사자하오 어너너너너너너 너네 중에 어떤 레기 뒤질래? 제가 봤을 때 얘들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생명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애들은 생명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장 약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작은 레 자 요렇게 바로 넣어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자 맥주의 립수 자 오오 어, 물에 넣은것 보다는 확실히 지금 오오 오, 그래 오야 조금 고통스럽구나 립발레키야 근데 가그린에 넣었을때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지 않는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고통스러운 증거가 뭐냐면요 굉장히 구불구불구불해지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약간 구불구불한 느낌 나거든요 꽤 버틴다 지금 15초 지났거든 자 여러분 이쪽 부분 있죠 조금 이렇게 말려있어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말려가지고 지금 아래로 요렇게 갈고리 형식으로 지금 꺾여있죠 어? 왜 더이상 움직이지 않니? 야 너.. 뒤졌니? 야너 겨우 20초 버텼어 요 처음부터 바락이라도 하지 바락도 안하고 그냥 조용히 갔니? 잠깐 뺄게요 심폐소생술 하려면 그냥 여기 준비해둔 물에 그냥 넣어버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갈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뒤졌니?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어 물이다 물이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한거야 미친 퍼즈끼야얘네가 고통스러우면 몸을 구불구불하고 있다가 이런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활짝 피고 있어요 핀다 핀다 핀다 살만한가 보다 그럼 다시 잡아서 여기 맥주에 넣어 리발렛끼야 야야야 김상만 촬영할까 가만히 있어 시끄럽게 아이. 무시하고 가네? 자여러 이렇게 뒤진 거 같은데요? 일단 빼가지고 다시 여기다 버려 잠깐 살고 있어 구부러지지 말고 쫙 펴져 맥주 짜지시고 자 이거 막걸리에다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막걸리 그냥 이렇게 부으면 안 되고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빠지 빠지 빠지 빠지 빠지 요렇게 해서 조사 연가치도 조사 질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그래 연수나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일을 하고 힘들면은 요 막걸리로 회포를 풀곤 했단다 너도 그래라리봐저려 여러분 잠시만 보이지가 않는데? 오오오 오, 뭐야 오 빨려들어간다 오오오 이악 오없어 <목소리> 어, 빨려들어갔는데 그냥? 야 어딨니? 오야 어. 이거 보세요 지금 벌써 또아리 틀었죠? 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가 않네 이제 보이죠? 잠시만 너도 뒤졌니? 일단 이렇게는 여기서 무반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심폐소생술 하는 곳 있죠 어어 너쫙폈고나 아주 활발해줘내 펀치래기야 자 여기다가 얘도 들어갈게요 힘내봐 야, 너가 힘내지 말고 야얘 막걸리 먹으더니 충격이 큰가봐요 여러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어 천천히 움직이나 보이시죠 정확하게 동그라미 그리네 초등학교 때 제가 수업시간에 그린 동그라미보다 훨씬 동그란데 자존심 개 상하네 잠깐만 그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론나 팔팔해졌는데 잠깐만 일로와서 여기로 잠깐 들어가죠 아직 사람들이 막걸리에 대해서 반응을 약간 좀더 궁금해 할것 같거든 어때 잠깐만 어, 머리 들어가야지 어때 맛있어? 살짝 지금 몸을 자기 쪽으로 구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몸이 약간 이렇게 꼬이긴 했는데 어좀더 꼬네 오케이 알았어 막걸리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잠깐만 잠깐 너 심폐 소생술 자 다음은 바로 여기요 와인입니다 와인 열어 <웃음> 여러분 레드 와인으로 하려 고 그랬는데 레드 와인으로 하면 이게 또 붉기 때문에 연가시가 잘 관찰이 안될 수도 있어서 화이트 와인으로 했습니다 어너너너너너너 이게 부어주면 저 멀리 꺼지고 어떤 연가시가 뒤질래 자 이제부터는 큰 녀석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 너얘 개팔팔해요 보세요 야 이렇게 말했으면 좀움직여라 눈치가 그렇게 없냐 이발레기야 그럼 너는 벌을 받아야겠다 그래도 비싼 와인나 이 처먹어 입수 자 과연 아직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각기 터는 것 같은데 어? 또 움직였다 야 이게 술에는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나봐요 여러분 여러분 얘 와인 스타일인가 본데요? 혹시 영가씨가 와인을 좋아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나요 리발? 니가 나보다 와인을 잘 마시는 것 같은데? 야 얘는 그냥 이대로 굳었습니다 자 너도 여기 천국의 물로 들어가 있어봐 뒤졌니? 이 와인이 그냥 한마디 뻑가게 해버리나? 자요렇게들 아까 팔팔했는데 두 마리 한번 와인에 넣어볼게요 어떤 반응인가 야 얘네도 미동이 없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다시 활동 재개 했는데 야얘 다시 움직이는데또 여기 와인이 넣은 애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아 아, 그거네 만취네 만취 많치. 야뿅갔냐 너네 기분 좀해줄수 없어 아니야 천국에 물러 다시 들어가 조금 실망스럽게도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다음이 바로 뭐냐 따서버려 지금 큰 놈이 이놈 하나 있고 요 제일 큰놈자 이렇게 딱두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제일 큰놈 제가 봤을 때 고량주에 넣어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요놈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바로 입장 야얘또 미동 없네 알코올이 그렇게 크게 고통을 주지 않나 봐요 영가씨한테 여러분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약간 이렇게 좀더 말린 거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 말린 거 자체가 조금 고통스럽다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물에 있는 레게들이거든요 다 펴있죠 자 얘네를 그러면은 싹다 소주에 한번 넣어보면 혹시 전부 다 몸을 말까 그냥 조금의 꾸불거림 빼고는 똑같은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물 속에 여기다 천봉 들어가 꼴도 보기 싫은 애들아. 자, 소주 치어버리고 일로 와. 요 고량주로 한번 젖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수 50도 보이시죠? 50도. 진짜 짜자하오 어너너너너너. 혀 한번만 대볼게요. 혀.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완전 알쓰거든요 소주 딱한잔 먹으면 내 온몸 빨개지고 얼굴이랑 뭐온 몸이 다 빨개져요. 그 로츠가. 아... 자, 그래서 딱한 방울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뒤집은 다음에 여기 조금 혀로 찍어 먹어볼게요. 50도, 50, 50도 맞다 와혀 아무 느낌 없는데 자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들어가봐 이건 진짜 반응 올걸? 이거 지금 50도인데 반응 안 온다고 그럼 너 진짜 주당연가시야 리발레이야음 아무 이상 없다고? 너네 간 없니? 와 여러분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가그린데랑은 완전 다른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야, 너 중국산 영가시니? 이, 을, 산, 시, 리발렛이야. 여러분, 지금 아무 그게 없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가시들이 동명 중에 굉장히 약간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저한테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저번에 가그린에 한번 넣었을 때는 영가시가 그냥 개 이렇게 난리 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가그린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반응이 만약에 그때 넣었던 거랑 똑같으면은 이렇게 들은 진짜 술에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렛기 들인 거예요. 자, 원래 어항에 그냥 싹다 넣어줄게요. 잠깐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어라. 일단 여기에 넣어줄 거니까. 자, 여러분, 그때 넣 어떤 가그린 세 종류 있죠 세 개를 싹다 섞어 볼게요 제일 쎈리스레틴 넣고 그 다음 어 피...피치가 아니라 리치네 스타일이네 리치 자 마지막 라가린인 제일 큰옷 꺼낼게요 자 립스! 과연 반응이 어떨지 감각 없는데? 원래는 막구부르구부하고 난리 나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애끼들 싹다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어? 난리 친다 이야 난리 치네 가그리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요큰 랩개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강력한 랩개고갖고 나머지 애들은 몸을 배배꼬고 있어요 술에서랑 확연히 지금 다른 반응인데 다시 여기 요 소주에다가 넣어볼게요 싹다자 들어가 봐 어때? 정화되는 기분이야? 술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경직이에요 그러면 경직때 있을 때 다시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잠시만 다 뒤졌니? 다시 여기 파라다이스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다시 정신을 좀 차릴 거예요 자서 설설 움직이죠 자 그래도 소주랑 가그리보다는 훨씬 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안 움직이네? 이럴 때좀 움직여, 리발렛이 눈치 펀치를깨 제가 항상 영가시 컨텐제마무리된 영가시 후라이팬을 구워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영가시를 말려서 녹근처럼 만든 다음에 한번 프라이팬을 구우면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려주가 될그 전에 이렇게 되 활발하게 만들어볼게요. 자, 좀 활발해져봐. 내가 너네 활발하게 한번 봐라. 그냥 이렇게 잡고, 쌍절곤, 쌍절곤, 리발렛이 쌍절곤. 말려지자 이내 끼들아 도마 오시고 흔달려라 영가시네끼를 플라 플라이아가래. 여요여야이마거기 있으면 어떻게? 고사리인 줄 알고 상만이가 먹면 으 어떻게? 자 여러분께 한 마리씩 이렇게 펴가지고 말려줄게요. 쭉쭉쭉. 야 너네 엉켰다 이렇게 기다려봐 내가 풀어줄게. 어떻게 돼있는 거야? 이리? 오 매듭지어 버렸다 미안 미안해. 저번에도 매듭지었는데 리버. 자 이렇게 꼬부라이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다가 남은 소주 조금 붓고 여기다 살짝 담금좀 해놓게요. 을자 그러면 이렇게 곧 뒤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래 고통스러워해. 이렇게 지금 뻗은 거 같은데. 어, 그래 드디어 취했구나 정 리네 여기 사이에 쭉쭉 펴줄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를 가지고 갑니다 디스 이서연가실래기들싹 말려 볼게요 그래 내일 노 끈채로 보자 연가실래기들아 라산라산 뭐야 야야야너뭘봐임마 이게 또 말을 시고 가네 자여러 이렇게 해서 영가실의게들이다 말려 쳤습니다 와우와우와우 와우.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약간 철사 같은 느낌의 그런 영가실라고는 전혀 상상될 수 없을 만큼 지금 바짝 말라 인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끊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늘려 볼게요 계속 늘어나요 보이시죠 스틱 하는 순간 저 방금 살짝 졸았어요 진짜 끊어진 줄 알고 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날 거 이거 보세요 쫙쫙쫙 하면은 거의 한몇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로 연가시를 말려가지고 노끈처럼 진짜 활용을 했다고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연가시를 노끈 말고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빈티지 팔찌 자 여러분 그냥 길거리 이렇게 나가면은 어, 저렇게 그냥 약간 부제샵에서산 빈티지 팔찌 느낌 나겠다 요런 생각할 거예요 개소리야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거 연가씨인 알면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나 너랑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영가시 프로포즈링 자형손가락에다 그냥 바로 이렇게 싹 껴주면은 옳지 사이즈도 롯나 잘 맞다 개소리야 자, 실제로 프로포즈 앞두고 계신 남성 분들 조금 재밌게 프로포즈 해주고 싶다 하시도 분들 계시면은 연락주세요 바로 협찬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가시를 가장 쓸모있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영가시 클레오파트라 <웃음> 예 여러분이 올해 31살입니다 예 네. 현타와요 자 여러분 현타 빡식이 왔어요 개빡식이니이랬게들 지금 바로 다 그냥 뜯어버려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프라이팬티 그리고 바로 파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 어, 어, 어, 어, 어, 어. 기름이다 내가 지면 아주 재소직에 터져버려서 평소에는 3mm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가가지고 그냥 한 번에 10마리 넘게 잡아버려 아주 재수없는 영감시랬기들 바로 입장 너부터 뒤지거라 자 이거 연 아직은 별 반응이 안 오는데 다 넣어볼게요 오 튄다 튄다 오야 튀네 말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근데 살아있을 때는 완전 바바바바 튀기면서 얘네가 벨벳 꼬는데 이게 말린 상태로 하니까 또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너 환생한 거 아니지? 냄새는 약간 좀 맛이 없는 해산물 튀겨질 때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자 그럼 이전 조져버리고 바로 턴오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가시 말린튀김 오 f u 더 k 그 라면땅보다 조금 더 얇았던 약간 그런 과자 느낌 나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아, 뜨거유기바 펀치 낼게요기지러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제일 큰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아... 아니 냄새가 약간 객관고 튀겼을 때랑 얼마 전에 먹었던 스켈레톤 시럽에 튀겼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쌍조건 한번만 돌리자 쌍조건 리발레 쌍조건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가씨를 알려서 튀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맛 한번 봐야죠 영가씨를 끼고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를 음 약간 생각보다 좀 질겨요 질긴데 약간 고소한데 약간 그렇게 막 먹기 나쁘지 않은 맛인 것 같아요 음 되게 고소한데요 여러분 진짜 고소한데 자 그럼 상관데 굉장히 지금 좀 고소한 맛이에요 너무 우연데 지금자 그래서 아까 조금 더얇아들라 했겠죠 자 요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음에라야 음. 작은 애 심지어 맛있다 약간 고구마줄기 씹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구마줄기랑 굉장히 비슷한 맛인데 자한마리더 먹어볼게요 초배라 야 약간 고구마 줄기 진짜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고구마 줄기를 먹는 느낌인데 여러분 고구마 줄기가 맞아요 <웃음> 똑같이 생겨서 흰소가 지방기요